그래서 그 청암 절벽에 두텁잖아. 바위가 얼마나 크고 두터워. 그렇게 두터워서 그런 데서 설마 꽃이 피랴? 하야지만그 바위 틈에 있어서 꽃은 피어서 웃고 있고. 붐바람이 사랑, 사랑 불러서 참 날아갈 듯이 막 모든 네? 초목이 춤을 춰도 새는 울고 있어. 앉아서. 새가 우는 것을 노래소리로 듣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이 슬픈 사람은 그게 울음소리로 들려 그래서 새 울음이 우는 소리로 들린다는 말이지 우는 소리로 들리기도 하는 거야 새가 다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야 새가 부르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노래소리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우는 소리고 응? 그렇게 아무것도 생명이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곳에서도 생명은 저기 태어나고 거기다 뿌리를 내려서 피어나서 웃고 있어. 다 그게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명함이 있고 이중적이고 다중적이야. 응? 누가 하나 기분 이렇다고? 그러니까 인생사 슬프다고 너무 울 일도 응? 기쁘다고 너무 깔깔거리는 일도 아니라는 거지. 다그 이면에는 슬픔과 기쁨이 공존한다는 시야. 참 시가 좋지 않소? 이봄에 너무나도 어울려. 그래서 내가 이거를 택했어요. 제가 한 번만 더 드리고. 저기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무용할게요. 목이 좀 컨디션은 안 좋아서 악대기를 쓸 거예요. 악대기를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새겨서 이쁘게 들어주시기 바래요. 청 하 벽이 추이그지 꽃은 도어 꽃은 피어 웃고 있꽃꽃꽃꽃꽃꽃고꽃고꽃꽃꽃꽃꽃꽃꽃꽃꽃꽃꽃꽃 소월새는 안자서 울고 있네 울고 있네 아이고 태 화가나네해 성화가 나네해 성화 봄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청암 음. 절벽이 야 하오... 꽃은 피어 웃고 있고 꽃은 피어. 하이... 감화 그... so, uh... 바람이 좋다해도가니피 피어 웃고 있고 니바니 <웃음> 세는 앉아서 울고 있네. 아이고대고허허나아